지금 쟤이로 공항 왔어요 쟤는 응. 쟤는 리는쟤소리 도착했습니다, 리스 차 타고 피아레우스 하고 갈 거예요. 예, 네, 페리 타고 약소스로 가는 길이거든요. 안가보시자 딸아이, 딸아이. 딸아이. 데아이 딸아이. 딸아이. 딸아이. 딸아이. 딸아이. 딸아이. 딸아이. 한나그같그그 이번에도 말한다. 백주, 백주는 주 따로 한다. 어때? 말고아 예. 네. 그리스 온지 10시간만에 폐를 탔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이거 에어 시트를 예매했는데 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5시간 넘게 헤비를 타고 가야 되겠다 탈춤 힘들어요 힘들어요, 힘들어요. 근데 음. 우와 여덟인가? 여덟시 8시 반 8시다. 이제야 해가 지네요 약소스 가는 테리에서 보는 그리스에서의 첫 일본입니다 아, 첫 번째 정착지인 파로스에서 사람들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삼겹살 포크빌리도 있네요. 집 나온 지 24시간 식사하러 왔습니다. 낙서스에서 찾기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얼음 다 먹었어 그렇지? 잘 사왔네 정말 나, 맛있는데? <웃음> 하루하루 숨쉬는 만날이지. 진짜 돼지고기 <웃음> 제대로 된 돼지고기. 음. 나몰래 음 Thank okay. you. Yes, i s double p o c h i c k Hello. 어, 근데 생각해보니까 똑소가아이 초콜릿... 음? 야, 만 만들어 줄래? 얼마나 만들어 놓나 봐. 음? 어게다가 <웃음> 낙소스 코라에서 버스를 타고 하이키라는 작은 동네에 왔어요. 여기 집주인이 이 동네가 굉장히 트래디셔널하고 투어리스트 한 마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한번 구경을 해 왔습니다. 장팀 설치 것 같은데 이렇게 돌 쌓아놓는 거는 망고 공통인가? 할키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지고 필로티라는 조금 더큰 도시에 도착했어요. 오 너무 예쁘다.